홈소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괴상한 버릇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자 있을 때는 의지에 앉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도 서서 써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크 트웨인의 지필 시간은 짧았고 불필요한 표현을 배지한 간결체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된 데는 유년 시절에 겪은 공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유년기를 미시시피 강가에 해니벌에서 보냈는데 물가에서 야생생활을 즐기며 개축자 주민들의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마크 트웨인과 친구들은 강가에 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배에 앉아서 발을 강가에 내린 자세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심코 친구가 있던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친구는 강가로 빨려 들어갈 듯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크 투웨이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가 앉아 있는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마크 트웨인이 발밑을 보니 물 속에서 녹색 머리의 남자가 그를 보고 씩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한동안 몸이 굳은 채그 자세로 있다가 물 속의 남자가 서서히 물 밑으로 들어가자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자신의 집이었고 친구는 실종된 채였습니다. 그 기억이 마크 트윈에겐 일종의 트라우마였고 한동안 강가에도 가지 못했고 의자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성장한 후 자신의 악몽을 이기기 위해 수로 안내인이 되었고 물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었으나 뭔가에 앉았을 때의 공포는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여럿이 있을 때는 가능했으나 혼자 있을 때는 의자에 앉는 걸 극도로 피했으며 마차를 탈 때도 그냥 바닥에 앉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